안녕하세요 올드 파스켓이노진 코치입니다 오늘은 하체의 발의 부위에 해당하는 발목, 발가락, 아킬레스건 등 하체의 밑쪽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재활 방법에 대해서 소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온찜질을 해줘서 근육의 이완을 돕게 해준 후 스트레칭을 먼저 진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폼롤러와 같은 보조 도구를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이용해 주셔도 되는데요. 발목 하체 부분에서 가장 관여를 많이 하는 게 이제 종아리 부분과 우리 아킬레스건 등 이쪽 뒤쪽 그리고 앞쪽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폼롤러를 실행해 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 줘서 근육의 이완을 많이 도와주는 것이 중요해요. 자, 스트레칭을 충분히 진행하셨다면 이제 발가락 운동부터 시작할 건데요. 저희가 재활에는 흔히 이런 밴드들 고리형 밴드나 혹은 이렇게 고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밴드들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데요. 어떤 밴드든 상관없이 운동이 가능하니까 둘 중에 선택하셔서 구입을 하신 후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면 처음에 발가락 운동을 시작할 건데요 발가락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쪽 밑에 발의 아치 모양에 대한 관여를 우리 엄지발가락과 이쪽 나머지 네 발가락이 관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발가락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엄지발가락에 밴드를 걸어줄 거예요 처음에 걸어준 다음에 나머지 네 개의 발가락은 최대한 힘을 빼서 그냥 이런 일자 상태를 유지한 상태를 해주시고요 다리를 핀후 엄지발가락만 힘을 주어서 다른 발가락과 균형이 맞게 위치한 후 천천히 다시 힘을 빼면서 뒤로 이완을 시켜준 후 다시 수축 그 다음에 천천히 다시 이완 이런 식으로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네 발가락에 대한 운동을 할 건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네 개의 발가락에 고리를 걸어준 후 이완을 시키고 이 상태에서 살짝씩 밀어주면서 일자를 만들어줍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발목이 이런 식으로 같이 나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같이 나가면 안 되고 발목이 유지한 상태에서 발목이 유지한 상태에서 바닥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은 크지 않아요. 되게 굉장히 조금 조금씩 움직이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발목 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 이번에는 발끝에 밴드를 이렇게 걸어주고. 무릎을 펴줍니다 이렇게 무릎이 굽혀지지 않게 허벅지에 힘을 줘서 무릎을 핀 후에 발이, 다, 발목이 당겨진 상태에서 밴드를 적정 길이를 유지시키고 이렇게 끝까지 밀어주고 천천히 다시 돌아오고 밀어주고 돌아오고 자 이번에는 발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운동을 해줄 건데요 자, 바깥쪽 같은 경우는 고정시킬 곳이 없어도 반대쪽 발이 있기 때문에 발끝에 고리를 걸어주신 후이 상태에서 옆으로 운동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발목의 안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운동을 하는 걸할 건데요. 이 부분은 고정시킬 곳이 없기 때문에 집에 고정시킬 뭐 기둥이나 아니면 무거운 물건들 그런 것들에 아니면 책상 다리 그런 쪽에 고리를 걸어주신 후에 다리를 넣어주시면 운동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이 안쪽으로 최대한 당겨주고 천천히 힘을 빼주시고 다시 당겨주고 천천히 힘을 빼시고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이번에 발을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는 근육에 대한 운동을 할 건데요. 이번은 기준을 최대한 당겼을 때가 되기 때문에 힘을 줄수 있는 강한 텐션이 있을 때까지 당겨준 후 힘을 살짝 빼고 당기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주면 됩니다. 자, 부상 이후에는 우리가 한쪽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허벅지, 종아리 등의 전반적인 하체 운동을 같이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운동은 우리가 종아리에 해당하는 비복근에 해당하는 운동을 할 건데요. 자, 비부근 운동 중에 종아리를 운동하는 가장 좋은 운동으로 이렇게 끝에 서서 최대한 까치발을 서서 올려준 후 긴장을 시켜준 후 다시 이완 쭉 내려오고 다시 수축 이완 이렇게 반복해 주실 때 중요한 점은 한쪽 발이 아직 재활 중이기 때문에 강한 스트레스가 가지 않도록 양발을 동시에 해주는 겁니다. 발끝까지 천천히 천천히 이완시킨 후 수축도 천천히 이런 식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할 때는 그러니까 허리가 숙여지거나 하지 않도록 일자를 만들어준 후 무릎도 핀 상태에서 우리 비복근에 힘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반복해 줍니다 네, 지금 양발로 했던 운동이 자신에게는 너무 가볍다 그런 재활 단계가 아니라 많이 나아진 상태에서 좀더 강한 스트레스를 주려면 한발로 하는 이런 운동을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이 단계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하신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발로 하시다가 다시 다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강도를 올릴 때에는 전문가 상의 후 강도를 조금씩 높여 주시는 게 좋고 개수가, 목표 개수가 뭐 10개, 9개, 아니면 12개 이런 식으로 개수가 있는 와중에 통증이 느껴지시거나 아니면 어? 좀더 무리가 가는 것 같다 했을 때는 바로 즉각적으로 멈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활을 하실 때좀더 주변 근육까지 같이 운동을 병행하고 싶으실 때 혹은 강도를 조금 더 높으실 때는 이렇게 균형을 잡기 힘든 보수풀을 이용해서 운동을 진행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전에 설명했듯이 한쪽 근육이 다쳤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전반적인 균형이 굉장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체의 모든 근육을 잘, 잘 운동을 시켜야지 좋은 밸런스를 유지해서 다시 원활한 스포츠 생활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위해서 저희는 스쿼트도 허벅지 운동이지만 스쿼트도 굉장히 좋은 운동 중 하나입니다. 재활 운동 중 하나입니다. 발목이 아직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스쿼트를 하다가 어 여기까지는 여기 이상부터는 통증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멈추고 바로 올라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근육을 크게 만들기 위한 스쿼트가 아니라 재활을 목적으로 한 스쿼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도 하는 겸 해서 가동 범위를 확보하면서 스쿼트를 하시면 된니다 스쿼트도 마찬가지로 좀더 주변 근육까지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운동을 더 어렵게 하시고 싶으시면 이런 보수풀을 이용하셔서 밑에 보시는 것 같은 보습포를 이용하셔서 같이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올라가실 때는 굉장히 이런 식으로 올라가시면 발목이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능력이 되시면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셔도 되고 다른 걸 잡고 올라가셔도 되는데 굉장히 조심히 올라가신 후이 상태에서 스쿼트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네, 스쿼트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한 발을 이용한 중심을 잡으면서 스쿼트 느낌 비슷하게 밸런스 운동을 할수 있는 강화 운동도 할수 있고 밸런스 운동을 할수 있는 운동을 해볼 건데요. 집에 있으신 이런 물통, 이런 물통을 앞에 앞에 두신 후 한 발을 들어주시고요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여기를 직접적으로 터치를 하지 않아도 손을 뻗으면서 터치를 하는 느낌으로 갔다가 우는 이런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다리 뒤로 빼면서 살짝 엉덩이를 앉아주시면서 균형을 잡고 다시 돌아오고 이 부분에서 앞으로 나갈 때 몸이 이런 식으로 좌우로 많이 틀어지지 않게 유의를 해 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면으로 하는 움직임을 많이 하셨으면 익숙해진 다음에는 양 옆으로까지 양옆으로까지 물병을 놓은 후 똑같이 앞은, 앞으로 간 다음에 오른쪽 한번 진행해 주시고 왼쪽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앞에 그리고 오른쪽 이번에 왼쪽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가면서 운동을 진행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 발목, 발가락, 아킬레스건 등 그쪽 부근에 대한 재라 운동을 알아봤는데요. 개수는 기본은 15개 3세트로 진행해 주시면 되지만 상태에 따라서 개수를 낮추거나 아니면 세트수를 늘리거나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진행하실 때는 전문의와꼭 상의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편을 추천드리면서 잘 관리를 하시고 저도 지금 아킬레스건 수술로 인해서 많은 재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조심히 재활 운동을 해서 잘 회복하신 후 즐겁게 운동을 다시 하실 수 있는 몸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